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당뇨병으로 입원 병력이 있다면 상인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7 가단 509696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이 실시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망 당시 망인이 주치 상태였는지 여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12호 증은 망인이 사망 이전에 술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망 당시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체 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지되어 있고 아이협회도 병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